제 서양의 동방 진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그 무렵에 그 청나라의 황제가 그 영국 왕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 당시에 중국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또 유럽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이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나라에 온 특사, 영국의 특사에게 그 청나라의 권륭제는 그러니까 아, 그 당신이 이렇게 중국을 둘러봐서 알겠지만 우리는 필요한 물건이 없다 우리는 그니까 그뭐 당신이 가져온 물건들이 굉장히 뭐 희한하거나 기발하거나 재밌는건 알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뭐 그다지 필요한 물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굳이 뭐 우리의 물건들을 당신들한테 이렇게 팔고 보내고 또그 당신들이 만든 물건을 사올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중국의 어떤 자신감 그리고 뭐 경제적인 경제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는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이 편지는 어 어쩌면 그 그러니까 중국과 그다음에 그 유럽의 관계가 역전된 역전이 되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어떤 증거? 이런 것들로 보여지게 이제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유럽에서 필요한 게 없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아시아 국가들에서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그 18세기, 19세기에 오면 유럽의 경우에 그런 제국주의적인 팽창 이런 것들을 이제 거듭을 하게 되고요. 특히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라고 하면서 그 위세를 전 세계에 떨쳤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들이기 위해서 그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들을 이제 중국에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아편이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떤 경제력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그런 중국의 그런 은들이 그 그러니까 유럽으로, 그러니까 영국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 결과 중국 경제는 점점, 점점 쇠락을 하고, 그 다음에 영국 경제는 그더 그러니까 그 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앞편, 아, 영국과 유럽이 성장하게 된 것은 이런 아편 때문만은 아니고, 이 시기에 동시에 이루어졌던 어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 발전과 발명, 이런 것들이 함께 시너지를 낸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국이 좀더그 쇠락의 시기로 접어들 무렵에 유럽은 굉장히 그러니까 그 경제적으로 활력을 가지고 그 도약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유럽이 유럽의 전통 사회, 그러니까 봉건적이고 신분 중심적이었던 유럽 사회가 그 현대적인 시민 사회로 산업 사회로 발 그 변화되는 과정이 아주 수월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과학혁명, 시민혁명,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자본주의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되고 또그브루즈아 계급이 그 성장을 하면서 그 유럽 사회도 큰 변화를 겪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현대 디자인이라고 하는 근대 디자인의 그 씨앗도 가 만들어지게 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 혁명으로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 그리고 대량 소비가 점점 가능해지면서 사실은 유럽 내의 그런 예술가들, 지식인들, 미술가들은 기계가 만들어내는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좀 갖게 되었는데 지금은 기술 수준이 발전을 해서 기계가 만드는 물건들이 굉장히 정교한 수준 이지만 산업혁명 초기만 해도 이제 기계가 저렴하게 많은 물건을 만들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굉장히 조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악한 물건들을 이제 보면서 그 몇몇 사람들은 기계에 의한 생산을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예전처럼 어떤 장인들에 의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어떤 물건들을 만드는 이런 그 세계를 꿈꿨고 또 그것이 그러한 주장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그 디자 현대 디자인의 선구자라고 얘기하는 윌리엄 모리스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윌리엄 모리스는 예술의 민주화를 얘기하는 한편 어떤 기계에 의한 생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모리스의 이러한 주장은 그 디자인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예술을 좀더 산업화하고자 하는 그런 그 시도들에 의해서 좀더그 그러니까 힘을 얻게 되지는 못했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독일의 베르크분트라던가 또 바우하우스 등은 아주 적극적으로 현대사회에 맞는 새로운 조형들을 조형 언어들을 그리고 물건들을 기계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을 그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떤 서구의 근대화 프로젝트로서 그 모던 디자인이 탄생하게 된 그런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어 지금은 그 디자인이 굉장히 그 소비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사실 유럽에서 그 디자인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그런 그 비즈니스 차원보다는 사회개몽적인 그리고 사회개혁적인 이런 특성들을 좀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조형 새로운 실험 이런 것들을 이제 초기 그 디자인 선구자들은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유럽에서의 디자인 시도들이 그 변화를 맞게 되고 또전 세계로 모던 디자인이 파급이 되게 된 것은 유럽 디자이너들의 그 역할보다는 사실은 제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이. 그전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게 된그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식 라이프 스타일이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그 유럽의 어떤 아방가르드적인 그 모던 디자인의 시도들은 이렇게 만개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현대 디자인,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대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어, 그 하지만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그 촉발이 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그리고 이것을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는 서구식 그 성장 모델은 사실은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서부터 그 한계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왜냐하면 그~ 지구의 자원이 무한하지 않고 또 어떤 환경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날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도시화하고 또 산업화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굉장히 심각한 그~ 수준에 이르렀고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서구식 사고 역시 그니까. 그것이 좀 과도하게 어떤 과행된 상태로 그 이르게 되면서 오늘날에는 그런 지속 불가능성의 위기들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속 불가능성의 위기들을 감지한 것은 그러니까 어쩌면 동양보다도 먼저 그 서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서양에서는 이런 그 서구식, 그런 발전 모델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접근으로서그 동양의 전통적인 가치라던가 사고방식,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또 문화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어 책이 그어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가장 대표적인 그 세계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면 검색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그러니까 그 심리학자와 그 다음에 뇌과학자, 그리고 티벳 선승들이 함께 모여서 일종의 그러니까 그 동양에서의 어떤 명상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새로운 감성을 그 만들어내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프로그램은 구글의 전 직원들이 이제 해야 하는 것이고요. 어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서양의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구글과 같은 회사에서 사실 이제 어떤 동양의 전통적인 명상, 명상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또그 사업과도 연결시키고 있는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그 동서의 문화가 만나서 가치를 융합한 여러 가지 다른 시도들도 있겠지만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그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지어진 그 학생 그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 기숙사는 음, 이렇게 그 각각의 그까 그러니까 큐브 형태의 단위들이 모여서 굉장히 원형의 형태들을 이루고 있는데요. 네. 어, 이 학생 기숙사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아, 이 기숙사의 형태가 그 중국의 그 계가족이 명나라 시대부터 그 발전시켜 온 일종의 그까 그러니까 집단 가옥 형태로부터 영감을 받고 또 그것의 장단점, 아니 그러니까 장점 이런 것들을 어떤 그 기숙사라고 하는 그 건물의 특성과 잘 어울리게 그 녹아냈기 때문입니다. 개가족의 경우에는 이 토루라고 하는 집단 가옥을 만들게 된 이유가 외부로부터 굉장히 많은 그 적들이 그 침략을 해왔는데. 그런 것들을 각각의 개인 그 집, 아, 개인적인 그 집에서 거주하기보다는 이렇게 모여서 살면서 방어하는 일종의 약간 성과도 같은 그런 형태일 텐데, 그러니까 같이 어떤 집단 가혹의 형태를 만들면서 좀더 안전한 그런 생활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객가족의 토르 같은 경우에도 보면 토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밖으로는 이제 창이 거의 없고요. 네, 주로 안쪽으로 창이 그러니까 놓여 있고 또 가운데는 어떤 공동의 시설들을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어 근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만들어진 코펜하겐의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외부의 기숙사라는 특성에 맞게. 외부의 바깥쪽의 공간들은 학생 개인들이 사용하는 개인적인 주거 공간이고, 그 다음에 안뜰을 향하는 쪽에서는 서로 뭐도서관이라던가레스토랑이라던가뭐휴게시설이라던가 어, 하는 공동 시설들을 배치를 함으로써 기숙사 본연의 그런 역할들을 이제 충실하게 수행을 했고요. 또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그 콘크리트와 그 다음에 나무 소재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그런 스칸디나비아의 건축적인 특성들도 같이 반영을 한 그런 작업입니다 어, 이러한 시도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어, 객가족의 토루를 활용한 그 덴마크의 학생기숙사 사례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시도는 예전에도 많이 있었지 않느냐 우리 익숙한 사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전통 아니면 과거로부터 모티브를 가져와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색적이다라고 하면서 소개했던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좀더 복고적인 취향 그리고 레트로 뭐 이런 이야기로 얘기될 수 있는데 사실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의 내면 검색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덴마크 코펜하겐의 학생 기숙사 사례가 특이한 점은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떤 미래 사회를 향한 어떤 대안적인 시도? 새로운? 이게 과거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그런 시도로서 적극적으로 그 해석이 되고 있고 시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 또 그런 미래를 향한 시도가 그 동양과 서양,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 나가는 그런 시도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현대사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수단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또 정보통신기술도 정말 그 놀라울 만큼 발전이 돼서 사실, 그니까 저 스스로도 제가 굉장히 그니까 뭐 한국 사람이지만 그 제가 받았던 교육이라던가 그 다음에 어떤 사회시스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전통사회와는 굉장히 많이 다르고 오히려 그 서양의 현대와 더 많이 그 연관돼 있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인저 자신 아 한국인이지만 그니까 제가 제어의 사고방식이 얼마만큼 동양적이고 사실 얼마만큼 그니까 동양적이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 좀 어려운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니스벳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양에 살면 동양인 서양에 살면 서양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어쩌면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이 다 이중문화적인 그런 상황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맥락에서는 동양인도 서양인처럼 사고하거나 판단하기도 하고 또 서양인도 본인의 뭐 취향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관심에 따라서는 동양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동양과 서양을 어떤 그 존재 자체에서 나누기보다는 이렇게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 이미 그러한 문화들은 서로 굉장히 많이 가깝게 수렴되고 있다라고. 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더 가속화가 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동양과 서양의 그런 장점들이 서로 만나서 시너지를 이루는, 그래서 각각의 좋은 것들이 서로 결합하는 모습이기를 이제 바란다는 게그 기대 섞인, 그러니까 어떤 희망이라 그럴까?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동양과 서양의 관계에 대한 미래 전망이 꼭 이렇게 장밋빛 아니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어떤 학자들은 그 문명의 충돌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다. 차이는 만나면 만날수록 가까워지는 것도 있지만 그 차이가 더 벌어져서 궁극적으로는 충돌하고 또 어쩌면 불행한 그런 그 경험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좀 비관적인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 모두 사실은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이제 그 장점을 수용해서 그 어떤 지속 불가능성의 위기를 맞고 있는 그 현대 사회, 현대 소비 사회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 이러한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그니까 이제 미스벳 같은 경우에 이제 요리에 그 비유를 해서 각각의 재료들이 고유한 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하나에 어우러져서 새로운 그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동양과 서양이 그런 훌륭한 음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비유는 사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그니까 얘기하는 것이기도 한데, 음 사실 그 아주 오래전에 유교 경전에도 이미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요리사는 서로 다른 맛을 잘 섞어서 조화롭고 감미로운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고 어 이때 각각의 맛들은 자신의 고유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어 더 훌륭한 맛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그 공자가 쓴그 춘추라는 그런 경전. 해석한 좌전이라는 글에 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유가 사실은 어 이런 동서 고금을 아우르고 법고 창신을 하는 이런 새로운 그 디자인 문화를 창조하는 그러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동서 융합 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전제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동서양의 다름을 존중하고 차이를 넘어서는 디자인 그리고 동서양의 옛 것과 새로움이 서로 그러니까 교류하고 융합하는 디자인 그리고 동서양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회복하는 디자인 이런 것들을 동양과 서양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나갈 때, 일종의 뭐 방법론이라 그럴까?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 세 가지 차원들의 차원들을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그것을 저는 그러니까 세 가지 공리로 그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음, 우리말로는 그 이세 개의 공리가 다 발음이 똑같아서 그 공리, 공리, 공리라고 할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그 장인공자에 힘력자가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첫 번째 공리는 우리가 공적이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어떤 훌륭한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할때 사용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마치 그 서양의 자본주의 그리고 산업화 시대 의 서양적인 사고 방식이에서 보여졌던 것처럼 개인의 욕망과 이익을 이익에 충실한 이러한 그, 그리고 그러한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공리는 우리가 이제 어떤 국가나 사회, 공동체, 그리고 공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어떤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서양에서도 굉장히 현대 철학에서 많이 이야기 되긴 했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존재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자면 이런 그 공공적인 특성은 전체하고의 조화를 생각하는 동양의 어떤 육아나 법가적인 특성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욕망과 이익을 우선하는 그 공리, 첫 번째 공리와 그다음에 국가나 사회, 공동체의 어떤 공익적인 차원을 더 우선하는 이러한 두 번째 공리, 같은 경우에는 이둘 중에 어떤 한 가지를 뭐 선택할 수 있는 아니면 선택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두 가지를 함께 아우르면서 서로 그러니까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 이익이 되는 어떤 호혜 평등 그 상부 상조하는 이런 관계들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그 함께할 공자로 시작하는 공리입니다. 그리스의 그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는, 어, 그 역사라,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역사는 유라시아 대륙 안에서 동양과 서양을 가로지르는, 가로지르는, 어, 가공의 선을 넘나드는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전통사회 속에서 굉장히 우월한 그 높은 수준의 문명을 자랑하던 동양이 그 18, 19, 20세기를 거치면서 어떤 그 전통 사회에서의 그런 그어 높은 문명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쇠락의 길로 접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역사의 축, 세계 역사의 축이 서양으로 이동을 해서 서양 중심적인 어떤 문화로서 현대 산업 사회가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그어 그러한 서구식 방식 어떤 삶의 방식과 그 다음에 사회 운영 체제 또 경제 성장이 한계에 부딪혀서 다시 어떤 역사의 축이 동향을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쓸모 없음에 쓸모 있음과 같은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하는 그리고 사고하는 이러한 논의가 서양에서도 동양에서뿐만이 아니라 동양에서 오히려 다시 재 조명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어쩌면 그 어떤 현대사회의 위기를 더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서양의 경우에 그 동양의 지혜를 많이 그 찾고자 노력을 해오고 있고요. 그런 노력들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다만 한 가지 그좀 아쉬운 점은 어, 서양에서 오히려 이러한 노력들, 동양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동서문화를 좀 수렴해서 융합하려는 이런 그 노력들이 어,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에 아시아에서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우리 스스로는 얼마나 그 동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잊어버리고 있었던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나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가, 또 이해하려고 하는가 또그 안에서 미래적인 가치들을 찾아내고자 하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어떤 한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차원만이 아니라 그 한자 문화권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뭐좀더 나아가서는 뭐그 대만도 포함할 수 있고 또그 동양이라는 개념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동남아시아나 인도 그리고 또더 멀리까지는 동양과 서양의 관계를 놓고 보면 이슬람까지도 그 헤로도토스가 얘기했던 동양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 안에서 왕복 운동하는 동과 서 그리고 그 축의 이동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해볼 때는 모두 다 연결되는 것인데 혹시 우리가 굉장히 너무 그, 현재의 한국과 그 다음에 여전히 20세기적인 관성을 가지고 그 서양을 뭐 모방하고 또 서양을 따라하면서 서양보다 더그 서양식으로 자라고자 하는 그러한 대만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우리가 우리식으로 그리고 동과 서를 아우르는 새로운 방식들을 제안하면서 미래사회와 또 미래 디자인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던져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강의,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